오늘, 오늘 정말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나가지고 지금 그 청년이 안되어몇 살이지 만으 55년이니까 어, 63세 63세 5년 바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이까자 네. 응. 응.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 우리는 이제, 반강의 문제가 생깁니다그죠 네. 이게, 치료를 하려고 하면, 그죠? 네. 치료를 하려고 하면, 완벽한 이 발병 원인을, 발병 원인을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 발병 원인을 차근히 진단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병원도 병원에도 애라가 많아요잉? 네. 병에도이 근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 병원 치료라는 것이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병원에 안 가가지고 우리 뭐사쿠라 돌파리 돌팔이, 돌파리를 믿게 되면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또 하게 되게 되면 큰또 에러를 또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내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년 이렇게 중토를 잡아야 돼. 그래놓고 그뒤에 병원 치료를 할 것인지 그냥 뭐 시술 치료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우리가 한방 에 한방 요법을 쓸 것인지 이것은 그때가 생자 판단하고 이 단계. 자 그러면. 내 나이가, 이준도 고 24번, 24번인데, 남자데 지금에 내가 여기에 박나김에, 네? 문제가 생겼다. 이래게 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체질적으로 변화된 거와 그 다음에 우리는 약물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응?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당뇨를 치료하기, 당뇨병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뇨약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이것이, 다른데,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그러면 지금 다른, 그, 약 먹는 건 없죠? 네, 없어요. 뭐, 더 당뇨라든지 이런 거그는건 음, 뭐, 없죠? 다, 다, 단순하게 이거다. 네. 그러나 이것을 할 때, 그, 우리가 그동안에, 이보편적인제 생각은 그래요. 이보편적인 생각에, 실체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우리, 그, 좋으나 나쁘나, 의료를 믿어야 된다, 그죠? 의료를 믿어야 되는데 이 의료는 또 믿지 못할 부분들이 또 많이 존재해요. 이 그렇게 크게 생. 상... 자 그러면 이 발병 원인이 어떤 시간 먼저 한친이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 에너지 밸런스. 자오이 체질론에 따라서 이 오, 에너지 바런스라는 것은 장기, 오장, 일반 오장육부가 아니에요. 자, 이게 서는 오장이다. 타스 개의 장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이바런스를 이루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푸르다놀리다 그러면 나는 이런 체질이 어떤 체질일까부터 먼저 점검해버려요. 그죠? 자,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 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나누게 되면 체질 체질 유형과 우리는 체질형이라는 것이 우리는 존재하게 돼요 크하게두 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첫 번째 체질 유형을 한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유전성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나요 이세 가지로 나는데, 유전성 체질, 그 다음에 이런 습성 체질, 그 다음에 식이성 체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내가 타고났을 때, 타고났을 때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거, 아니면 이 가족, 가족 간에 이어져 왔던 거, 그렇게 그러니까 고혈압 집안에 가게 되면 고혈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혈압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전성이에요그 다음에 습성은 자기가 뭐 약물요법을 했던 운동요법을 했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이런 자기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 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성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성이라는 것은 내가 먹는 거, 신체적으로 먹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 장기의 밸런스를 깨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생겨냈어요 그 다음에 이 체질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수체질 이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오행인데 오행의 논리와는 달라요 수, 모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카, 토, 금. 그 다음에 우리 체질론을 따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사상, 이재만 선생의 사상체질이다. 그런 근데 사상체질은 이거 치료라든지 발병 원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질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만 선생이 만들어진 지금의 이런 지금 이 돌아다니는 이론들은 이재만 선생이 만드는 이론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전제들이 만드는 이론이요 아, 정제들이 네. 이제 만드는 이론은 사상체질론은 다르네요? 사상체질론은 이런 체질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상체질론을 알고 있는 이런 체질론이 아니에요 소음, 소양상체질그래 네. 조금 더가 설명을 또한번더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우리너넘어가 것이 사상체질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음. 만들어진 게 팔체질이에요. 네. 그게 보게 되면, 어, 음. 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할거요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막뭐 어학적이, 옛날에는 음. 우리 어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음. 뭐, 몇백년 전에 우리가 어학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전통적으로 나누는 민속요법 이것을 기준해갖고, 사주명리 하는 사람들이 사주만 풀다 보니까 안 돼있지. 자꾸 돈버림물라고 사주하는 사람이 우리 건강을 따져고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오행 체질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이제는 신체적인 문제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사인데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먹는 음식으로 치료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음. 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그 원리는 여기서 확 풀어야 되겠죠. 이 이론을 뭐 어사가 같이 가서 무슨 어떤 것을 도우 우리가 일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상상에 설명을 좀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그냥 수체질 목체질 이런 것이 아니라 유전성 수체질 유전성 목체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파서야 되겠죠. 그음에 섭생형 체질, 식이성 체질인데. 이것이 또상고작용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는 아주 복잡한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으면 뭐, 그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풀겠나, 그죠?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체질, 체질 이론들이 발전된 우리 가정을 가해하게만 한 사람을 보다 지금 한 4,500년 전에 우리가 이재만 선생이 이야기한, 이재만 선생이 이야기한 우리가 사상체질이다, 그죠? 이 사상체질 이론에 뭔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이 사상체질 이론은 체질 론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재만 선생이 옛날에 이 병이 들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덩치가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들은 이 약효 성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좀그렇어니안 그렇겠나 그러지? <웃음> 덩치가 이만한 사람과 덩치가 이만한 사람 <웃음> <웃음> 어. <웃음> 이런 사람은 이제 똑같은 약을 처방하면 안 되는 데 그러면 더 강력한 것을 처방하든지 더 다른 용도를 처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뭐까? 사상체질에는 양과 엄이다. 그렇기나 옛날에는 약이, 없었,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식품으로 얘는 아니면 약초로 인해서 약을 하는데 이 더운 양의 음식과 양의 약과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르다 그럼 결국은 사상체질의 이론이 뭐냐면 대, 이 태예요 컬태잖아 그죠? 대, 소, 양, 음 이거예요 자 태양, 태음, 소양, 소 이거는 이론이 아니다는 거다 사상체질의 이론은 솔직히 말해서 이론이 아니다 왜냐면, 출을 하다 보니까 덩치 큰 사람은 저한테는 약효가 다를 것이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냉커피가 좋은 사람들, 참물 음식이 좋은 사람들, 내 먹기 편한 거, 그죠? 이런차인데 이것이 우리가 체질 의 이론을 푼다는 것은, 이거는 어부선택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이 철학하고 역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 어사는, 어려법은, 어려법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치료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철학하는 사람 무슨 어려를 한단 말이고, 그걸 말도 안 되는 논리다며, 그지? 그리고 그것을, 아, 꼬라꼬, 꼬라게, 사주팔자 풀어가지고, 내가 이네 건강이 어떻고,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안다 손치든, 우리가 오리체질을 배웠다 손치더라도, 일반인들한테는 상담력으로 우리는 필요할 것이지, 함부로 이걸 내쉬으면 안 되겠지. 자, 죽으나, 살아나, 자유 어렵고, 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사들이 믿기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일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건강 따지고, 뭐, 하, 이런 거 하게 되게 되면, 뭐, 이 나라에 숙소한 게 지금 뭐, 전부 다, 이상한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 그리고 어사들도 이제 좀 고쳐야 되겠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일반인들 설득을 하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막 돈벌이 물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의사들도 안 되는 거야 책임은 안지잖아 어, 네. 책임, 아무 책임도 없지 아, 아무 책임도 안 주잖아 부작용이 나도 자두 번째 왜 팔체질이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우리도 한번 보자는 거지 그치? 사상체질이 똑같죠 체질은 있는 것 같기는 <웃음> 같은데 체질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사상체질의 효과를 만나내 입자리 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겠노 그제? 자,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것을 쪼개인 거야. 자, 예를 들면, 팔체질을 보자고요. 자, 수, 양, 똑같은 논리예요. 수양, 수음 목양, 목음 금양, 금음 토양, 토음 이런 거다. 이다 똑같은 논리 틀린 논리 아무것도 없는 거요 저걸 쪼개가지고 맞다고 막 오게 보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지? 저 맞다고 하겠지. 근데 그 논리, 저건 또 논리 가야 돼. 자, 세번째 있는 것이, 우리가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이 오행체질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갖고 오행생실에. 자, 오행에, 수목하통은 이기존의이 논리 가지고, 타고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논리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이야기도 안 되는데, 오해의 상승 상승 논리가 100% 다 거짓말이라고 틀리다 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일론이 우리나라 이게 정말 로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엄청나게 솔직해서 나중에는 노벨상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렇게 뭐 관리사들이 좀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런 논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아픈데, 질병에 이것을 갖다, 응? 적용을 시키는 것은, 그건 완전히 허구다, 허구. 허구 논리다, 잉? 텔레비노갖고, 뭐, 오행체들이갖고, 관의사들 오갖고, 헛소리 하는 거, 그것도 헛소리야, 헛소리. 그거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뭐 누구말따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풀어나는 것 같고 저거 그거 하냐고 뭐 일단 논하이 돼서 몇단 소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실정되지 않는 거군그는 전입은 같아요 어떻게 대막더 나쁜 거에 그 자기는 공개하고 센스까지 있으면서 그허소리하는 것은 그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기체질을기체질을 오기 우리가 여기 는 용기가 되어있으니까 거기 체질론에 의해서, 체질론에 의해서 내가 이 질병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인들이 우리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번 풀어보자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대처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지금 있는 것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오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오기 천리원에서는 오기 운기 어기 운기 오행이라는 것이죠. 어기 오행 의미입니다. 어기 어기. 응, 응. 자 어기라는 것은 장기들이 장기들이. 우리가 장기와 푸는 완전히 달라요. 음.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어 장은 자기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푸는 창자라는 게되 우리가 비장, 어, 우리 위장, 뭐 대장, 소장 하는 건 전부 창대예요. 알라인니요 그기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 그래서 장기만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밸란스를 이루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신장이에요 신장은 우리 도시가 건설다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지방이잖아 그죠 그게 도시인지 뭐 전기, 수, 토, 어? 하수도 이런 것이 있죠 이 신장이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 간이 근본이 아니라 신장이 근본이다 자, 신장,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심장, 배장. 여기는 위, 비장, 여기 우리는 배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타고난, 이것은 우리 이론적으로 푸는 것이고, 나는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문명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의 기분들이 다르면서 다른데. 살아야 된다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야 되고 또, 그렇안 다르면 안 되니까 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어떻게 되면, 이 비장이, 크고 비장이 가장 크다는 게 아니고, 아니, 기운이 강하다. 게... 어, 기운이 강하다. 네. 가장 에너지가 강하다. 태어날 때, 그게 모임물. 나 내가 이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요게 신장이잖아. 그 네. 신장은 나는 가장 약한 기운으로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균형을 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응. 자, 요번 세 가지는 응. 균형, 응.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이런 구조를 해서, 이런 구조를 해서 나는 어떻게 이 건강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 발병의 원인은, 발병의 원인은 1차적인, 1차적으로 가장 위험한 음, 장기 내가 발병의 원인이 생긴다는 것은 나는 비장의 힘이 강하니까 이것이 거기라는 거다, 그지? 거기 토수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면 토국수니까 어, 토국수. 비장이 비, 비 비위장이니까 위에 응. 토가 크면은 응. 토국수를 하니까 심장이 약하 것입니다 이것이 기운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네. 나는 어, 이 신장에 힘이 약하다는 말이야 네. 그러면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신장, 방광, 요도 이런 쪽이 나는 극극하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먼저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확률적으로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해? 하고는 체질에 전형적으로 이 체질론이 따르지 않는 질병들이 있어요 안, 안, 안, 따르지 않는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은 어떻게? 나는 자연스럽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병이 지금 도래된 거야 그러면 이 비장의 기운이 강해서 이 신장을 약하시키는데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응? 그 비뇨와 그렇지? 비뇨와 관련된 신장 방망 아, 신장 방망 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기관들의 기간들해서 질병이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방랑을 이한 나머지 부분이 약한 부분이 좀뭐 있을까? 지금 없다? 있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우리를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다른 부위에도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주관이요? 응. 지옥, 지 그뭐 음,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다 그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체질론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부분들이에요. 네. 응? 자연스럽게 왔다. 그러면 이것이 오기 전에 나는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체질론에서 일반 사람들이 관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농법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응? 다른데 다 질병이 올수 있어요. 응? 올수 있지만은 여기 이 신장에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 거야요 그러면 신장에 온 것이 바로 이제는 방광염이다 그죠? 지금 판별된 것은 방광염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를 들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여기 왔는데 나는 자연스럽다는 것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온 것은 항상 치료가 가능하고 특별하게 체질 질병이 아닌 예를 들어 두 번째 이런 체질 질병이 기운에 의해서 온 질병이 아닌 우리는 암이라든지 기 아, 우리는 심병이라든지 심병 응. 아, 이런 거하고 우울증, 심리적 심리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외다는 거다 그근데 이런 거는 이런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다 이?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지금 병원에 갔다 온 것이 이것이냐, 이것이냐, 둘 중에 한계다 그죠? 그, 걸 분석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네. 우리가 분석해야 돼. 자연스럽게 뭉친다, 아니면 기신변에서 음. 그 작용이나, 이런 음. 부터 분석을 해야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를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주기는 우리는 6번 곡선이 된다, 그지? 자, 6번 곡선이 나는 만으로 63이다, 그지? 자, 그러면 63이다, 그지? 63, 66, 69, 70여 이렇게 왔다? 63승에 63 음. 갈있을니까6 3 0이니까 사실 아, 여기 서부터 열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6번선에서 시작하고 오세요. 그죠 에, 여기, 그러니까 369에서 6번선이까 6번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음. 63이면서 6번선이에요. 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아래에 아, 여기서 열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 여, 지금 올해는 여기서 열오 갖고 받지 왔고 옛날에 열로 네.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건강은, 건강한이 신체 리듬에 따라가지고, 네. 신체 리듬에, 이 시기는 건강상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우리가 질병을 하게 되면, 어? 이 신체 리듬, 네. 우리가 생체 리듬이, 신체, 바이오, 바이오 리듬. 아, 바이오 리듬 말고, <웃음> 신체 리듬, 아, 신체 리듬 바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생체 리듬. 이것이 안좋아갖고 이것이 체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거야자 그러면 나는 어떤 체질이냐 생체 리듬은 지금 좋지 않은 시기에 와있는데 두번째 나는 어떤 체질이냐 이것을 풀려야 되겠잖아 그치? 자24 같은 경우는 나는 시기성 토기체질이야 시기성은 토로 분류합니까? 아시, 식이성 게임고 식이성 중에서도 수기, 수기 먹기 자기 토기 전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식이성으로 원인 발생을 식이성으로 분류를 하신다. 아 그렇죠, 나는 식이성이다. 나는 식이성에서 응. 왔다고 분류된다는 응. 거죠. 나는 응. 응. 체질 자체가 응.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식사, 식이 먹는 거에 먹는 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토기 체질이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우리, 스,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유독 먹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먹는 거에, 먹는 종류에 엄청나게 가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좋아할 수 있어. 먹는 거에 말따라 미식가도 가능하고, 먹는 으로 인해서 나는 많은 영양을 주는 체질이다. 그 다음에 또 토, 특히 이 토기 체질이기 때문에 어쩌면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식사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응? 응,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나는 체질은 위, 비상이 강한 체질로 되어 있어. 비상이 강한 체질. 그러면 이 식이요법, 식사, 식이, 음식 이런 거, 약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토기 체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먹었던 것이, 먹고 왔던 것이 이 토기 체질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변화되면서 변화되면서 나는 이런 상태로서 이런 극을 많이 하게 돼. 완전히 사람이 노화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병들은한쪽에 집중적으로 발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자 누군가한테 심장도 별로 안 좋고 이러 별로 안 좋고 이것이 노화예요 동시에 다 가지고 그런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 체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성 토지체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힘을 계속 붙들었다면 여기에 우리는 문제를 양기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에 병이 온다는 것은 여기에 병이 온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겠노 여기서 강한 기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갖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그게, 기원의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을 상처를 내갖고 어? 누군 말했잖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요인들이 이들 수도 이들도 우리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면 내가 지금 신장을 보한다든가 뭐 신장과 관련된다든가. 신장과 이런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갖고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때문면이 신장을 타고 대대크을 하면서, 이 기운이 이를 치갖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겠어요 자, 우리가, 자, 식품, 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 놓아있는 시중에 있는 약초의 효능은 그 약초의 효능을 믿습니까? 정확한 분명히 생다될 수가 없네요 그가 그렇죠. 약초를 부인하는 아, 그아 그거는 그, 약간씩 해야지 지속적인 상황에서 어. 이렇게 보셨다. 잘안들어가 우리가 많이 에뭐 음? 우리 노경이라고 하냐고 하자 네. 녹이에는 그래서 여러가지 물질들이 엄드려 들어있다는 말이야 한 부분은 몸에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은 몸을 해칠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먹었던 이 음식이나 약이나 약초나 차나 이런 것들이 되래 나는 알려져 있는 것은 하 아, 신장에 좋고 방광에 좋다고 이렇게 뭐 정력에 좋고 이렇게 했다고 탄데 어떻게되래 좋은 분도 있어요 좋은 분도 있는데 대래 이 신장과 방광을 악하게 만든 경우가 태반일 수도 있다 훨씬 무슨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악하게 만들게 되면 이것의 기운이 있어요 이것을 박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는 발병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리는 증 이거와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증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왔다 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어떻게? 지금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뭐, 세포다, 암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캔사라는 거죠. 켄사의 근원을 우리는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켄사는 우리가 이 세포로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요도에서 우리가 혈액이, 피가 상처가 나고, 요도에 상처가 났던, 방강에 상처가 났던, 이, 이 것이 조금씩 흘러갖고 흡수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암이라는 것은 이 등극이 뭐 샤프 에 붙어갖고 이게 있을 때, 암이 이렇게 또 붙어있으면, 이 암일 것 같으면 피가 나으지 막, 악화되요. 치약에 해갖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뇌과적 수술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는 할수 있지만, 은 세포 자체가 있었을 때, 이것이 암이 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암이라고 판정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 방광이든, 요도든, 어디, 뭐지 그 있어? 응? 모체 혈관들이 상처가 나갖고, 모세근들 상처가 나갖고 피가 흐를 가능성이 있지. 여기 세포가 이렇게 하고 아무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웃음> 아무 스스로 피, 절절 흐리는 피 맞나, 그지? 이것이 암미포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음? 이런 신장, 그, 방광 벽에, 이렇게 뭐 이런, 이런 뭐, 상처가 나갖고, 닦 가리기 같은 게 앉아갖고, 이쪽으로 음. 뭐, 조금 흘러, 피가 흘러나왔다면 말이 되지만, 이 자체가 아니라고 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거다. 예. 한번 자기가 스스로 세포를, 이게 피를줄줄리려 아무것도 있겠노? 지금 저다큰 것도 아니고, 손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게, 진행에 상처가 났다든지, 그지? 누구 말 때는, 이 머리에 뭐 곰팡이가 만약에 딱상처를 막내 보면 이거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외벽이라든지 이쪽에 상처가나왔고모세혈관에상처가나왔고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기갖고, 그죠모세혈관에 응?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염증을 무조건 이렇게 100% 암으로 우리가 치부하기는 우리 참 그렇다, 그치? 지금, 오, 지금, 오, 안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상처가 좀 넘어, 이제, 었다가안었다가 뭐, 뭐,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있다은 응.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구말따 이게, 그것도 이렇게 딱 있다야, 그치? 이것이 막툭 터지면, 아 뭐, 또, 새러넣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오, 음. 자, 그러면 이것이, 암, 무으 너무 진단해갖고, 이것은 조건 집안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지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것인데 지금 운명주의 생체 리듬이 아주 고약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이 생체 리듬이 없어갖고 치료 효과도 그렇게 많이 없는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지.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음, 일반적으로 이것이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표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암인지 아닌지, 이게 막 조직 검사를 안 해보게 되면 그 평범하게. 수술. 수술한 다음에 자기네들 그 조직 검사를 그러니까, 해봐야겠요 그, 그러니까 그게, 그 눈에. 는 그거 안 보는다. 어,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 암인지 아닌지 해갖고 나중 음, 방사선 치고. 수술 하면서 이제 조직을 떼내가지고 음. 검사를 해봐야 그거. 그렇게 아니, 그게 좀예매 네, 일단은 혹부터 먼저 수술을 하라는 점수 그런데 그게 눈에 비지도 않는 혹을 그러가 제가... 이제 뭐그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뭐 연기가 되어 있겠죠 아 그거는 사진들이야 엄청나게 파도, 로, 로, 로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확대를 엄청나게 네. 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 막 솔직히 말해서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어. 진짜 그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습 아니 그거는 미기가 찍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막상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일 수 만큼 자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둥글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대구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이 피부상에서 네. 이렇게 볼러가 해어고또렇죠 네, 네. 이게 툭터지면또 그. 피임증 나고 그때기도 그렇잖아. 그것을 무조건 아무렇지 말게 아, 되면. 우리 자기네는 그러니까 수술을 한 다음에 무조건 조직을 검사를 해봐야 암인지 그 아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안는뭐 그런 너무. 어? 부족한 거잖아. 뭐이 일단 후포 어? 제가 수술을 하라는 그런 건그러안 되지. 그 병원에서 그런 말이 그거는 놓고 이제 그거 조직 떼내 수술하면서 조직 떼낸 걸 가지고 그게 무슨 이런 뭔가 할... 뭐 이게 뭔 선이면 뭔지 조직이 말었어요. 한 있는. 그럼 이게 조직 검사 할 게도 없는 만 내가 왜이게 겁이. 그 말이 전달이 잘못되면 되지야. 나 yeah. <웃음> 그러니까 음. 지금 요 상태를 요 사진을 가지고 조직 요걸 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요게 뭐 판명이 아니고 음. 혹이 생겼으니까 요건 무조건 제거수술을 음. 하고 수술하면서 떼낸 조직을 가지고 요게 아닌지 아닌지 뭐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들이 너무 무제쁘다 그게 실험용이네 실험용 그러고 CT도 다시 찍으라는 거예요 아그까 CT에서도 찍었는데도 잘 한 빈이 안되는 아, 장이 3년에서 5월에서 그래. 찍은 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냈으니까. 그래, 그건 새롭게. 뭐, 우리 그래, 거기거 그 아, 그래서 시트를 찍으면 얼마나 확대하겠노? 세게 만 눈에 불지 않는 것도 이만큼 아, 온다이 말이야. 시트를 찍 뭐. 아, 몇배 몇 확대, 몇배 확대, 이런 식으로. 시, 어, 시빗줄 지금 비지도 안 하는 것을 그 사진을 찍어내려면 얼마나 확대해야 되겠노? 그런. 그럼 우리 눈으로 보면 보이겠나? 그전 우리는 또 분석가 아니라서 분석.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응, 우리가 불확실한 것도 좀 많이 있다, 그제.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그의사 많이 야기 하니까 우리는 뭐종량이라고 해보자, 그제. 암인데 네. 이것도 불확실하다. 판들도 안난 거야, 아니? 안 난대. 어, 판도 안 나고 해봐이된다안데 조직 검사부터 그런데... 하고 조직 떼가지고 겠다종종에서 종량, 이게 뭐흐 내려 피가 피가 종양에서 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가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친 거야. 그리고 아 다치는데 나오고. 이것을 아무런 치부해버리면 곤란한 거잖아. 그제? 자, 두 번째. 아직까지 아무런 거는 취부 안 했어요. 아, 그럼 조직, 자기네들도 조직 검사를 해본 뒤에 판매하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이런 한 것도 있다. 내가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네. 이런 게 많잖아. 참, 막상 음. 이것이, 이 종양인지 악성인지 음, 아닌지 모르잖아. 때는 음, 아고도나는막 이것이 성이라 갖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해보고 나마. 그러니그 약물에 사람이 견디나 못 견디다. 음. 그러니까. 일주일 이번에 이제 수술비 하고 얼마겠어요? 그말이야 용비야, 병비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해보고. 음. 자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병이다, 그죠? 신짜이는 병이다. 나는 자연스러운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 체질 질병이다 예. 그러면 결국은 방광염이다 하는거죠 그제? 네. 그럼 방광염 이것을 우리는 치할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야 되는거죠두 번째 그제? 그런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도약한 것들이 이렇게 보일지도 않는 것들이 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이렇게 막 흐르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우리는 기신병 요인도 있다. 우리는 크게, 우리 부약이다. 이세 가지. 그러면 이 체질 질병의 속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있어요. 나는 신장에 좋은 약. 자, 예를 들게 되면 신장을 강화시키던 약. 신장을, 막 뭐,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약, 신장을 해치는 약, 이런 거, 약물. 우리, 이 소위 해라는, 우리 중독이 하만 이게, 이게 중독이라는 말을 써보있어요 자, 이런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신장 독이라고 그랬어요. 신장이,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장에 이런 독균들이 많이 쌓이게 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 이런 걸로 이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약을 먹게 되면, 심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말따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비약그라가 좋은 만 있겠나?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가 발기 부전이 돼갖고 비아그라를 먹었다 치고, 그 먹는 거는 다른 데는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지 자, 그런 것이 지속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약물 중독이다그럼이네 가지 중에 한개라는 거죠. 이 병은 이네 가지 중에 한게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접어놓고 병원에서,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될 문제고 자 이것이 체질지변은 원인을 이것을 원인을 완전히 파악해야 돼그지 그러면 만약에 기신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로 고려해봐야 돼요 그러면 약물중독이라고 하게 되면 이 원인은 벌써 밝혀진 거요 이것이 바로 이거와 이것이 우리는 통합된 병이라 이것이 두 개의 요인. 그리고 이건 아니라 치고 이건 또 아니라고 치고. 그리고 이거와 이것이 이두 가지 요인 이것이 복합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요? 해원활하게내 어, 몸을 이제 갈만하면 되겠지 이제. 어찌게 되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이 생체 리듬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보세요. 그런데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식품으로 이건 치료가 아니다, 그치? 실험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것 이 단계가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적일까?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습이두 두 개의 요인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어? 어? 비장의 기운이 강한 타입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냐? 신장. 신장이다.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뇨기계들이 약해질 수가 있다. 어디든 어디든 그지.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극했다는 거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원인. 이것이 너무 극해서 이게 상처를받꾼 거지. 두번째는 이것이 약해졌다는 거다 우리는 딱이두개밖에 없다 그죠? 신장 방강의 기능이 약해지고 너무 약해지면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강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 자연적으로 약해지고 이것이 강하고 자꾸 리고응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것이 집이 추도 터지고 기능도 약해지고 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 우리는 병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지금 하는 식품으로 했대 음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처방을 하면 좋겠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는 어, 이 침술요법도 있을 거고 자첫 번째는 우리는 식이요법 두 번째는 우리는 침술 세 번째는 우리는 사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제? 약초는, 약은 일반인들이 하기, 하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자. 그제? 자, 그러면 침술도 이것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돼. 고치줘야 되잖아. 병원에는 고치는 것이지 언급조치 하는 데가 아니거든. 그제? 언급조치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럼 병원에 가면 고치줘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의 힘은 강하지만은 이것이 강할 수도 없어요. 이제 나이, 연세가 많이 들기,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강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건 결론이겠지. 이것이 약해. 굉장히 약해졌다는 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지방법은 어떻게 가, 처방법? 우리 처방법.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손 엉덩이 지방법이아야 자, 이렇게. 우리가 오행 체질을 하게 되면 이것의 힘이 이것을 토특수로 기 때문에 이것의 힘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지 맞나요? 슬기시키고 보하고 일단은 아니 잘 들게 힘을 지키지 이, 이걸 힘을 줄이기도 하겠지 설기로빼내 응. 그런데 빼, 그러니까 빼내면서 보호해주는 거이게 필요 없다는 거다 왜? 응. 이것이 커야 해지기 때문에 지금 원인을 지금 전화가기 분석했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이것이 힘을 뺀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이 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치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까 이것을 보해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신장의 기능이 자꾸 힘이 약했는데 신 방망의 힘이아신 어, 방망의 힘이였는데 좋은 거한대 갖고 이 기능을 하겠나 안 하겠나 그 효과는 너무 약하 거야. 공급성과 같이 음.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그 음. 극은 도와주는 공급하고 극은 70% 생은 30%를 잡으세요이 이걸 극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약물을 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은 어떻게 해? 나이도 있고 이렇게 문에 이것이 극해져 젊었을때는 이것을 극해갖고 오시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너무 약해질거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약간 기능이 기능이 없는데 여기 좋은거 갖다 민다 해가지고 이 기능이 도산나겠나 이치워바뀌잖아내 방광에 방광에 문제가 있다 해갖고 방광에 좋은거 보면 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거죠 방광을, 그리고 신방광을 도와주면서 같이 음, 보호해주는 거니까, 편의린수 비경급제를 같이, 비경 그래서, <웃음> 그거 하면 안고 이거는,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려고 생각이 되면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돼.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보해, 우리는, 금, 어? 금으로 보호해주는 어, 거야. 금기에서 이것을 보호해주는 거야. 보내주고 신장도 아, 같이 또 보아. 보해주는 것이다. 같이. 그런데 신장을 보호해주는 것은 얘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강화시키는것 쪽으로. 신장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면 이것을 극한 유도, 톡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 이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이것이 기능이, 이것이 기능과 이것이 그렇게 이것이 우리는 70% 이것이 30% 정도 작용을 시켜만 그것이 그냥 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이랍니다. 무슨 그, 그렇게 ]인데. 처방을 하는 분석이, 복이 체질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음, 수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처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수를, 금수를 강화하는 시리오법으로. 금을 70%. 70%에요. 네. 그렇게, 금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70%. 네. 심장을 과하는 것은 30%, 조금만 해고요 네. 왜냐면,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기계가 고문인데, 거기에 기름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건기를 보충해가지고 예, 내가 상? 생을 역으로 어? 예. 이북돋아북돋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오케 그럼 답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죠 이제. 음. 자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다니 그지 아요 예. 이거는 안 맞으면 나중에 문제고 아니면 이것이 당장 내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이거와 이거다니 말이니까. 네. 예. 그럼 이거와 이것이 어서 나는 체질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이게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와 이것이 돼. 이것을 위해서 이런 질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토우스 해갖고 병을 치료해야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한법밖에 없다. 이한법도 70%, 30%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나, 나 다, 됐습니다. 나나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알아서어야된다 그쪽을 동영상, 동영상으로 공개하기까지는 네. 그런 거에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은 이 70% 30%에요 네. 이것을, 이것을 치료하려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네. 자 그럼 답은 어디있어 그러니까 우리만 딱 알면 네. 우리는 답은 다뭐가 있는 거에요 근데 우리 수리법으로 해서도 응. 저기 토기 체질이 나옵니까? 당연히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6번선에서 하면 은 그렇게 1 2성 토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옮겨서. 24번에서 어, 6번선에서 그럼, 그럼 그렇게 할까지 자, 20, 네, 24번이다, 그치 24번에서 4번선 먼저 우선적으로 3을 나누는 거야? 시작이 6번선 아니지 3으로 나눠 3으로 나면 나머지 값? 3824 그렇게 3이잖아, 나머지 값이야 나머지 값? 3 8 2 4 딱 맞으니까 어, 어, 3이3이다그러이까이 그렇게 1일 때는 어. 우리는 유전성, 2일 때는 섭성, 3일 때는 시기성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5로 나누는 거예요. 24를 5로. 0, 응? 4, 20. 그러면 25. 4가 남아. 응, 니까 4가 남아. 4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1번이 남을 때, 우리는 수기, 2번이 목기 3번이 하기, 4번이 토기, 5번이 금기 그러면 나는 어떻게? 3으로 4가 됐잖아. 그죠?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수목화토 금물을 우리 나갑니까? 당연히 세요목화통수가아니고목화통수는 틀린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모형 순서를 할 때, 응. 카토금수 수목, 화토금이 순서를말이모의순서를말거죠목카토금순라는말이요 아, 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잘못하면 순서가 틀리죠 그건 완전 틀리지. 그러니까, 지금. 아, 전에 여러분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목, 화토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식이성. 내가 우리 동문사리 공개해놨어. 기에서 그 토기다. 나는 그러면 식이성 토기체질이라는. 식이성 토기 체 분류해가지고 하니까, 4, 4, 5, 20하고 4가 어. 떨어지니까, 어. 그 토기, 토기로 응. 빼내. 그니까 성 나머지 값이 토기로 나왔다. 그렇죠. 그 토기의 시기성으로 뽑아 그렇죠. 나왔다. 그, 그럼 난 체질은 응. 시기성 토기 체질이랍니다. 그, 동영, 시기성. 동영상 끄고 보면은, 응. 오행으로 사주를 하면은요, 응. 제가, 제가 응. 요 사주로 풀면은 안무래도 진술일이 진술일이에다가 응. 올해가 응. 충미년이거든요 응. 그러면 내 사주에는요 올해는 진술충미 사고장이 다 들어가요 응. 진술해에다가 응. 기축에다 그건 다장버 아, 개축 개축 그말이장버봅시다 그래, 그러니까 토기가 올해는 이제 오행사주로 보면은 진술충미 사고장이 다 들어가면 뭐 돈을 왕창 벌려야지 <웃음> 그래도, 아니, 그래, 안 해도, 요렇게 해도 토가 왕으로 나온다, 그지? 자, 없애버려잉? 없고 그거는 항문적인 논리가 부족해요. 아니 네. 연도라는 그 자체가 연도가 생긴 게 없다. 개인기 때문 무슨 연도가 그래.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막 갖다 붙이으면 그거 안 된대 그런데 우리도 그걸 쓰잖아요 그럼 쓰면 수, 안 된다 이게 뭐 우리도 우리. 수로 뺏어 잖아요 2000몇 년에 1955다음 아니 아, 2008년은 수리법칙으로 아니, 아니 우리도 1955 다음에 그거 수로 뺐어 잖아요 아 풀어내지 풀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우리도 어차피 무슨 일을 아, 그러니까 는데뭐 그거는 연도를 수지 법칙으로 자연의 수로 전환하는 보전법이 있지만, 이건 보전법이 없잖아. 까마득나이제못 가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내가 그거 다 모르겠습니까? 다안 되면. 하지만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참을 말은다못 알고? 어? 자, 그래서 자원지가 시기성 토기체질이다. 시기전 토지들 구조는 어떨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예, 예. 시기성 뭐야? 시기전 원인을 못 찾는 거잖아. 사주민이 갖고 백날 찾아봐도그 질병원인을 치료법이 놓는 거안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체질, 팔체질 갖고 찾아봤는거안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서는 정말 음. 완벽하게 놓는 거거든. 명수를 가지고 음. 3으로 대입시키고 4로, 4도, 4도 대입시키죠. 4는 5로 여기서 어있죠 나중에 사는 다른 부분, 예, 예. 체질을 분리할 때는 요 같고만 해요. 4는 음. 6, 7, 8, 9, 10. 자,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식이선 토기 체질을 가지고, 이장기의 구조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의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인도 모르는데 치료가 되겠나? 안되겠지 넌그가땐 여기 염증이 생겼다 막를려면 이게 종양이다 떼냐고 해보고 뭐관성선 치료 해보고 안되면 나도 모르겠다 해보면 그럼 어 그거 끊어졌나 아무것도 해버려면 확고 누벼야 그거는 그러니까 암치면 거의 다 그런 면원식이겠죠 그,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많이 생긴다 이러뭐그래서 물어봐 못쩌긴 응. 뭐 답을 할수 있나? 자기네들은 아 그거 못생긴 뭐 생긴거다 해서 이렇게 되겠나 순단 그러니까. 의학 그 뭡니까? 기계, 기계만 그, 도원할 그, 뿐이지. 도저히 검사를 해가 했기 때문에 장례들은 틀림없다고 이리직으로 하죠. 틀리고 있는데 없 생기면 어딨네 나리야. 이뭐 치료를 하지. 아니 제거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발생하는 기운을 그대로 남기면또 생기지. 잡풀 솟산하듯이 어, 여기 있 뭐. 여기 있으면 들만려면 많아. 그 옆에 쫙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잡풀을 또소산하면면또소산하지그 그러니까, 그렇죠. 기운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막그저들이 퍼진다고 안 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이라는 게뭐겠어 그게 전이지. 그러니까 이런 음. 논리에 해서 착착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 문제는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 현대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냥 사람이 속임수하는니게다 그렇게 믿고. 어찌보게 되면, 의학도, 정말 너무 많대. 근데 어쩔 수 아, 없다. 인터이한 번이고, 거기까지밖에 발전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사주명이, 우리가 술이 사주를 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주명이 다 안, 맞는 줄 알았잖아. 의학도,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런데. 흥분이 고까지 밖에 없는데, 지금. 아 지금. 자기네들 과학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뭐, 뭐 수, 이제 뭐, 확률적으로 이제 서양 의학이 만큼대가지고 확률적 몇 프로는 인정이 된다는, 그, 죠지 그니까. 그렇게 끝까지 는 뭐, 자기는, 자기도 자기 말하겠나. 이때까지 확률과 옛날에 연구 같은 가정, 음. 그걸 갖고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런데 현대 의학은, 딱손못 떼는 분야가 귀신분야라고 아 그거는 못되지 자기가 뭐 모르게 그 이런가 아 왜냐면 귀신이 핵인데 그렇구나. 요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까 말했듯이 풀뿌리를 남겨놓고는 아그 생겨봐요 중기 ]는. 제거해도 그대로 또 살아나지 예를 봐도 여기에 귀신이 걸어, 요, 요기에 귀신부터가 있는 그렇죠. 요기에 상처 요거 떼놨는데 갖고 남나 이건놨는데 아니 그 현대의학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 귀신 기신, 서양 사람들도 알아요. 알지. 너무 많은 사람들그인신장난인 알아. 알아전물적적 치료와 한계가 있다인전데적인전통적들은 아, 요거는 물적적 음. 한계 이상이다. 서양의 그, 그, 의사, 적인 전통적인 전통적인 전그적인 전통적인 전통적인 전통적인 전통통화